미술랑. 저희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술랑의 특가채 입니다 저희는 네, 유입니다. 아, Hi, hello, my name is t s h a I'm from New York. Uh, ben. I'm Ben. i also from New York. And today we're going to try some Korean food. 오늘은 무슨 술을 만나요? 바로바로 황금 바로 볼이 25도 즐류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금보리 25도까지는 아니고 10몇 도짜리를 한번 마셔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미술랭이 소주 편에서 그렇지 이 음, 소주. 소주 아 소주류네요 아 소주고 보리도 준가봐 25도에요 약간 기대된다 보리 굉장히 좋아해. 집에서 맨날 보리차 마시고 근데 <웃음> <그냥> 보리만 전혀 <웃음> 안될것 <정리하는> 같은데? <웃음> 아... 고생으면 아, 아, 좋겠다 하자 이름은 황금보리 바리 This is a really cool bottle. 완전 생 t do you t h 이거 한번 o u see, too? You got my story. You know, I'm going to tell you about how many years I have to eat. I'm going to tell you about how m a a s I v e t i h a r s h e to o n g o e o n a r s a to m e l l y h e s a e to n n r o t i n g e l u r s I m n g o e l l t h e e e s I o n o a u I t a t r o n g e r s m e l l It's like not, I wouldn't think it's not, I think it's perfume. Dun dun! Dun dun! Dun dun dun o u 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 u a like yeah. like d like. I 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 n dun dun d n dun d u 보리 공내산 40.5% 누룩프소포머 과당 부연산 되게 달아 음. 음. 훨씬 약간 음. 맞는 것보다 먹었을 때 향이 훨씬 그 알콜향이 덜 나고 그리고 끝맛이 되게 이걸로 거기서 뭔가 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끝맛이 조금 더고물향이나쌀 만든 증류주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뭐좀 먹자? 공물을 핥다 먹네요 yeah. <웃음> <웃음> 핥다 먹네요 기다리 먹네요 아... No, I don't like that one. I don't like that one What does this taste like? Like... Like something you're not supposed to drink 맛있네요. 괜찮네요. 이거, 이거 약간... 역시, 보리나 잘 맞아. I'm sorry.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랑 음식을. 눈 아, 음식이... 제대로 뜨고. 네. <웃음> 음식은 꽃보리밥? 꽃보리. 꽃보리밥? 보리에다가 약간 어. 나무한 가지만 넣고 음. 참기름이나 고추장이랑 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약간 음. 그, 그, 그 강렬한 고추장이 맛을 이걸로 딱 하게 되 어. 왠지 탕수육이랑 어. 먹고 싶어요. 잘 어울릴 것 <웃음> 같아요 <웃음> <웃음> 역시 <그치>? 속물리에 <웃음> 약간 그 의외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향이 음, 맞고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제일 건강 <웃음> 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준비를 하는 처음인 <웃음> 것 같아요 미술 랭은 건전한 음식 모양을 지향합니다 <웃음> 짠! 통강하고같 <웃음> <웃음> 미술 랭